음 네, 안녕하세요 아물 마십니다, 물 아니요, 아니요, 감기 감기 아닐걸요 감기일 수도 있나? 뭐 어쨌든 음... 감기에 걸려도 심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안아파요 <웃음> 맞아요 자다 일어난 지 지금 음. 한시간한시간 한 시간 됐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나가야 되는데 아, 어제 늦게 끝나가지고 이것저것 보다가 오랜만에 셨어요 네, 일어났는데 내일 왔는데 20분 뭐 할까 하다가 씻기 <웃음> 전에 20분 뭐 할까 하다가 아, 라디오나 할까? <웃음> 이러면서. 들어왔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감기 감기, 감긴 그러게요 감긴인아 아닌 거은은아아요촬촬은은 촬영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음, 데데뭐 o d 어요곧 끝이 납니다 네, 맞아요 그냥, 그냥 목소리가 잠긴 거고 괜찮아요, 근데 말하면 말도 잘 나와요, 목소리 괜찮은데? 괜찮아 꺼봐, 잘 나오잖아, 잘 나오잖아, 그쵸? 힘안 주고 그냥... 아... 아... 소파에 누워서 말해가지고 누워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웃음> 아... 냉장고, 내 네, 냉장고 잘 소리가 되었어요. 이제는 얼음도 잘 나오고 아, 냉장고, 냉장고 냉장고를 제가 어제 오랜만에 청소라는 걸 해봤는데 집에 와서 빨래를 하고 이제 냉장고, 그러니까 정리하는 걸 제가 평소에 되게 좋아해요 좋아해서 아니나 다를까 어김없이 다른 날과 다르지 않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이게 냉동실에 성에가끼였어요 그래가지고 마른 수건으로 닦으라고 써있더라고요 마른 수건으로 닦고 하는데 아이스크림 녹은 게 끈적끈적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커버를 다 분리를 해서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보관하는데 트레이라 그래야 되나?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 플라스틱 그 분리되는 그런 걸 빼서 다 씻고 그 친구들을 좀 씻겨주고 그다음에 다시 말린 다음에 넣어놨죠 많은 일을 했어요 진짜 아, 그래서 굉장히 뿌듯해요 끈적끈적거리는 걸 내가 다 없앴어 <웃음> 없애버림 없애버렸다 없애버리셨다 사, 살림을 잘하는 건가요, 이게? 그냥 뭔가 깨끗한 게 좋잖아요 그 공간에 음잘 치워지고 뭐 그런 것들이 좋다 보니 네 네, 그렇습니다 어 네, 예배, 예배하셔야 예배 되는 시간이군요 다녀오세요, 저도 곧 이제 일어나서 다시 오늘 열심히 가야 되기 때문에 아, 근데 잠을 많이 그렇게 못 잤어요 뒤척뒤척뒤척뒤척 음... 뒤척, 뒤척, 뒤척. 그랬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맨날 매일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이 습관이라기보단 일어나지게 되죠, 왜냐면 일을 가야 되기 때문에 <웃음> 그래서 맨날 한 4시, 5시, 6시, 7시 밖 이때 이렇게 맨날 일어나다 보니까 눈이 떠졌어요 많이 자도 8시면 눈이 떠지고 음, 그렇습니다 아 오늘 하늘 오늘 하늘 꼭 봐줘요 라고 떠주셨는데 <웃음> 구름이 움직이네요 무슨 소리야 이게 <웃음> 구름은 당연히 움직이겠죠 <웃음> 어, 되게 오늘 날씨 좋네요 바람 바람 적당히 부는 건가 저기엔 <웃음> <웃음> 내가 말하고도. 아, 공기도 좋아요 오늘? 날씨 좋아요? 그렇군 어. 곽하늘 오이쿠 내 이름 부르는 줄 곽하늘 하늘아 곽하늘 씨 하늘님?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이름 예쁘네요. 지금, 지금은 집에 있습니다. 곧 나갈 시간이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음. 아, 오늘 잠깐만. 오늘, 오늘 일요일인가요? 오늘 주말이네요. 오늘 주말이군 몰랐네 네 오늘 주말인데도 애플민트님 오늘 주말인데도 일을 합니다 사실 뭐 주말이든 그런 개념이 뭐라 고 되지? 없는 것 같아요 평일 주말에 그 뭐랄까 평소 사람들처럼 평일엔 일하고 주말엔 쉬고 이런 것들 좀 다르죠. 제가 하는 직업엔 네 <웃음> 한동안 좀 정신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날짜 가는 줄 모르고 일하게 됐네요. 와, 저 요즘 축제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하네요. 이한 씨가 오늘 신촌에서 물총 축 이제 물총 축제에서 지하철에 사람 많을까봐 못 나가고 있어요. 축제라, 축제라는 걸 즐겨보고 참가해 본지 바야흐로, <웃음> 바야흐로 아주 옛날, 아주 먼남원 옛적에 아주 먼남원 옛날에. <웃음> <웃음> 어, 나 오늘 왜 이러지? 아, 어, 일어나야지 이제 음뭐 아. 가족들이 있는데 제 목소리 들, 들으라고 크게 틀어놨대요 그러지 마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용히 대화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음... <웃음> 아, 음. 아. 오늘 여러분들은 뭐 하세요? 저는 일하러 가는데 안돼, 크게 듣지마 너만 들으세요 크게 듣지 말고 민망하니까 알바도 가고 집에 있는 사람 있고 다들 알바 아 오늘 날씨가 제가 인터넷을 봤는데 오늘 낮에 온도가 어 33도까지 올라간대요 33도 헐 더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갈 땐 선크림 꼭 챙겨 바르고 꼭 바르세요 선크림 왜냐면 제가 엄청 탔어요 진짜 제가 이렇게 원래 까만 변은 아닌데 해를 많이 받아서 이번 작품을 하면서 섬을 좀 많이 다녔습니다 정산도도 가고 대이적도도 가고 뭐 이곳저곳 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해를 너무 많이 받아서 타버렸어요 뭐 겨울 되면 돌아올 거라고 원리가 뭘까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겨울이 되면 탔던 것 색깔이 원래대로 돌아온다 아시는 분 우리 똑똑한 여러분들은 <웃음> 아시지 않을까요? 음 누군가는 말이 좋을 것 같아 하나 나왔습니다 자의선이 훨씬 약해서 그럴까요? 음. <웃음> 사실 여름에 타고 간절하게 믿어보는 거죠 라고 주연님이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음. 원리가 뭘까요? 그냥 믿고 싶은 걸까? 음. 세포 재생, 세포 재생 음, 멜라닌 수치의 감소도 있고 김이 님과 연진 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이렇게 또 뭔가 지식을 하나 <웃음> 배워가는 듯한 이단일 한번 쳐봐야겠네요 궁금하네 네 저도 딱히 겨울에 돌아오는 듯한 느낌은 음 아우 어, 저안 자요. 저 나가야 돼요. 참안 됩니다. 어, 햇... 햇빛 질량이 점점 낮아진다고 에프민드님이 그런가요? 아 어, 이제 좀 앉아서 어, 아 여러분, 저 지금 물을 마시고 있는데. 아침에 공복에 물을 마시는 게 좋다고 해요. 한 컵인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잊어버렸어요. 근데 아침에 나서 공복에 물을 마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체내에 있는 노폐물들을 먼저 한번 배출을 해주고 뭐 저도 가끔씩 인터넷 보다 기사 봐서 찾아본 거라 네 그렇다고 합니다 물물 물 좋죠 네 하루 일곱 잔뭐 그런 말이 음. 오. 그런 말이 있어요 오, 다들 몇, 몇 분이 아침에 양치 후에 물 마시라고 양치하고 마시면 좋다고 유익한 방송이네요 맞아요 도미님 이거 참 저도, 저도 유익한 걸 알아가는 유익한 아 그렇군요 어, 아침 음, 지금 먹으면 아점이라고 하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점심 최대의 고민이에요 점심을 뭘 먹어야 할지 사실 뭐 먹는 게 한정돼 있어서 한식 먹겠죠 음, 음. 음. 어 냉면 드셨어요? 어, 회덮밥 맛있겠네요. 냉, 다 냉면을 많이 드시. 아 더워서 더워서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어... 아니요, 저 딱히 피곤하진. 그래도 오늘은 좀 많이 잤어요. 한 여섯 여섯 시간, 여섯 일곱 시간, 여섯 시간, 여섯 시간, 여섯 시간 그런 것 같아. 요 몸이 좋죠 근데 저는 저는 찬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안 마셔요 뭐 가끔씩 시원한 게 마시고 싶을 때도 있고 먹고 싶을 때도 있는데 <웃음> 얼마 전에 촬영을 하다가 이제 저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드라마장에 나오는 저택 야외 밖에 이제 있어요 집 앞이 있는데 아이비 저택이라고 나오는 그집 앞이 있는데 그걸 찍고 돌아오는 길에 먹을 곳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가 춘천이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냉면집이 있는 거예요 이제 되게 밖에 더웠거든요 그때가 이제 어, 엄청 더웠어요 해 쨍쨍하고 땀도 나고 막 엄청 덥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촬영을 다 하고 넘어오고 있었어 넘어오고 있었는데 뭘 먹을까 하다가 저기 냉면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텝들 그냥 들어갔어, 들어가가지고 근데 다들 냉면을 시키는데 저는 냉면보다 희한하게 그 와중에도 따뜻한 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온반을 시켰어요 <웃음> 온반 온반이라고 되게 따뜻한 뭐 이것저것 많이 섞여있는 거기 딱 그랬어요, 사골 육수에 밥 들어있고 뭐 버섯, 뭐 당면, 뭐 만두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어서 그걸 막 뽀사서 먹는 <웃음> 이렇게 잘 으깨서 먹는 온반을 먹고 물도 그냥 찬물 안 마셔요 미지근한 물이 좋대요 이게 아또 그걸 또 인터넷에서 봤어, 뭐냐면 사람마다 이제 체질이 있는데 어떤 인 어떤 인막 그런 것들 이 있잖아요 뭐 태양인 뭐 소음인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 제가 찬물이 안 맞는 건 아닌데 희한하게 미지근한 물 아니면 따뜻한 물을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어서찬거 먹으면 이상하막 괜히 느낌이 소화가 안 된다는 느낌이랄까 아, 여러분들도 혹시 찬물 드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찬물을 먹을 때어 뭐지?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아, 더 뭔가 많이 말해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 인터넷 치면 나올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원래 차가운 물이 몸에 안 좋다고 해요 맞아 맞아 뭐 취향이죠. 고추고도 나는 찬물을 마시겠다. 그럼 마셔야 되는 거고. 미지근한 물 좋아요. 네, 네. 김천사예요. 그럼 맥주는 맥주. 맥주. 맥주는 술이잖아. 맥주는 오히려 이제 몸에 수분을 같이 이제 좀 날리는 에코올이 좀 대부분 그렇죠? 수분을 흡수하죠 이 친구들이 비지근한 맥주 아, 아침부터 왜술 얘기를 누구야 너 <웃음> 누구야? <웃음> 그래서 술 냄새 나는 것 같아요. <웃음> 저술한 마신 지 진짜 한 4개월? 3개월? 뭐막 그렇게 된것 같은데. 뭐. 아. 하아. 이제 저는 2분 있다가 물 담아줬나 2분 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샤워해야 되거든요 아니요 다이어트는 한 적이 없어요 다이어트라기보단 관리고 아 갑자기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쌍꺼풀이 가끔씩 피곤해지면 진해지잖아요 막두 겹도 됐다가 세 겹도 됐다가 내가 내 눈을 봤을 때도 헐 <웃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걸 제가 방법을 찾아냈어요 사실 눈에 외적인 거에 별로 관심이 없다가 이게 눈이 계속 튀는 거예요 그날 그날마다 그래서 이게 드라마 신의 연결이라는 게 있는데 눈 모양이 계속 달라지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집중도 안될 것이고 제가 제 눈을 눈에 적응도 안될 것이란 말이죠 크게 뜨고 어쨌든 작게 떠지다가 크게 떠지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침에 눈 모양을 만드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가끔씩 쌍꺼풀이 제멋들어가 될때 있어요 그러면 찬물로 세수를 하고 제가 좀잘 붙는 스타일이에요 짠거맵고를 떠나서 희한하게 잘잘 부어요. 물만 먹어도 다음 날에는 붓는다니까.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잠을 잘 제대로 못 자서 그런가. 어찌 됐건 그 어찌 됐건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막 하면은 눈 모양을 만들게 되는데 그 방법을 내가 알았어. 안될 때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여태까지는 성공한 것 같아. 함부라비 때도 내가 성공을 했었고 이게 내가 쌍꺼풀이 없어서 안 피곤한 줄 아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피곤합니다 그냥 더 일찍 일어나서 눈에 원래 눈을 만드는 것뿐 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아 이게 근데 작년부터 제가 어느 순간 눈이 이제 좀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안될 때는 진짜 피곤한 거야 아니 진짜 피곤한 게 아니라 그거는 그날, 그날은 그, 눈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웃음> 말하는 게좀웃기죠근데 근데 그런 것. 같아. 눈이, 응, 눈이, 랜덤인데,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 가끔 저도 쌍꺼풀, 치는 눈이, 좋을 때도 있어요 진하기질때도어어 r e more, more, more, more, m o 뭐 그런 것들 할때아이 눈이 오늘은 이 눈이 약간 잘 어울린다 그러면 하겠지, 근데 뭔가 작품할 때나 그럴 때는 신, 신의 연결을 띄어서안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아침에 일어서 세수를 하고 눈을 만지고 귀를 만지고 손 그거 알죠? 부기 빼는 엄지와 검지 사이 거기를 열심히 누르고 얼굴을 비비적 비비적 하고 뭐 이런 아 이런 요즘 말로 하면 TMI라고 하나요? <웃음>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는 것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맞아요 비비지거리면 주름이라 아뭐 <웃음> 어, 그럴 수도 있겠죠 어, 어느덧 시간 이렇게 그럼 저는 이제 가봐야 돼서 샤워를 빨리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주말인데 여러분들 날씨 밖에 굉장히 더워요 주말밖에 잘 보내시고 음, 무쪼록또 이제 또 실내는 또 엄청 에어컨 엄청 틀어놔서 차갑고 춥고 그럴 수 있으니까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기 걸리면 하, 큰일 나요. 안 돼요. 일단 오늘 주말 잘 보내세요. 가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